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호주에서 네번째 집이고요 어, 이 방을 찾는데 좀 공을 많이 들였죠 돈도 많이 들고 스트라 근처 인스펙션을 네 군데를 갔어요 네 군데를 가서 하나 둘 살펴보고 인스펙션 약속을 6시 6시 반 7시 7시 반 8시 이런식으로 30분 간격으로 잡아가지고 방을 둘러봤거든요 제가 문서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인스펙션 하면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뭐 일단 위치랑 연락처 그리고 방 광고 올라온 그 설명 뭐 비리 포함되어 있는지 쌀 제공 주방세제 제공 뭐 이런게 있는지 한인이면은 뭐 쌀이랑 이런 거는 보통 다 같이 쓰거든요 웬만하면 다 빌도 포함이고 주방, 세제, 쌀, 화장실, 휴지 뭐 이런 거는 다 같이 쉐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체크해야 할 사항들 집에서 일하기 때문에 책상 의자 필수고 인터넷도 잘 돼야 되고 문, 자물쇠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확인만 했고 방음 이렇게 유튜브를 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를 이제 체크를 했어요 간단하게 인스펙션 갔던 집들을 리뷰를 해보면 제가 인스펙션 하고 나서 그 느낌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바로 적었었거든요 어, 첫 번째로 갔던 집이 좀 거실이 집이 커요 거실이 두 개가 있는데 그두 군데 다 이제 커튼으로 쳐져 있고 들어서자마자 아 여기 닭장 시어구나 이렇게 느꼈을 정도고 이제 마룻바닥인데 이게 낡아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면은 밤에 화장실을 가던가 아니면 뭐 그럴 때 엄청 신경 쓸것 같아요. 계속 삐그덕거리니까 거실 시어 분들 이제 신경 쓰여서 잘 못. 못 걸어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심지어 방 안에도 마룻바닥이라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했어요 책상 의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았고 방이 많이 낡아가지고 벌레가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였거든요 방음 같은 게 너무 구려서 전에 살던 리드컴 집이 훨씬 좋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불을 부르더라고요 220불로 광고를 했는데 이제 4개월 이상 살건데 장기거주에 대한 할인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거실쉐어 듣는다고 귓속말로 200불을 불르더라고요방 퀄리티가 너무 안좋은데 이걸 200불을 불러가지고 와이 사람들 양심은 어디에 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요 화장실 변기가 완전히 애기용이에요 굉장히 협소했어요 주방이랑 이제 뒷마당에 빨래 널기는 괜찮았어요 샤워실도 뭐 나쁘지 않았고 그두 번째 집은 일단 4층이라서 계단을 타야 되는데 집 안에서 이제 복층으로 이렇게 1층 2층 나눠져 있거든요 거기에 1층에는 집주인하고 여학생 2층엔 남자 둘 2층 다른 방은 마스터룸 이어 가지고 2층 화장실이 거의 제거였어요 마스터룸은 이제 방 안에 화장실이 딸려 있는 방이라서 이제 밖에 있는 화장실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마스터룸 컨디션이었는데 <웃음> 방이 너무 좁고 냉장고 개인 냉장고까지 방 안에 있어서 매우 더울 것 같았어요. 여기도 210 불로 광고를 했지만 장기 거주는 200 불까지 할인. 집 주인분이 너무 좋아 보였고. 다른 방이 그저 그러면 그 방을 살려고 했어요 방은 좋고 방문 앞에 인터넷 공유기도 있어가지고 주방도 좋았지만 빨래를 거실에다 널어야 되는 조금 장소가 협소한 부분이 있었어요 4명에서 이제 빨래를 안 겹치게 널어야 되니까 세 번째 집은 집이 엄청 컸어요 집이 거실이 엄청 컸어요 운동장인 줄 알았는데 9명이 사는 집인데 화장실 2개 샤워실 1개 샤워실 한 개라서 아홉 명이서 샤워실 한개 쓰기는 조금 애매했죠. 집은 조금 쾌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홉 명이서 하나 쓰고 화장실 두개 쓰고 하면은 아제 생각에 좀 많이 협소할 것 같아서 주당 200불짜리를 찾았는데 그렇게 협소할 거면은 그냥 싼데 살지. 비싼 돈 주면서 그렇게 협소한데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호주 워홀 5월 18일날 끝나가지고 스폰서 비자를 지금 받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일단 못 받으면 그때 이제 짐 싸고 한국 가야 되니까 마지막에라도 좀좀돈좀늘려서라도 괜찮은 방을 살자 하고 방을 찾았죠 그리고 나서 봄 집이 여인데 여기를 딱 보자마자 그냥 여기 계약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방도 엄청 넓고 넓은 침대에 책상 위자 완전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거든요. 듀오백인가? 215불로 좀 비싼 편이긴 한데 방 퀄리티가 그 가격만큼 해요. 그 비싼 값을 한다고 해야 되나? 다른 집들은 비싸기만 하고 방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방은 215불 줄만 하다. 215불이면 살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장기 거주에 대한 할인을 물어보긴 했었는데 렌트비가 비싸서 세 놓은 거라서 좀 힘들다고 여기 그래도 이제 세명이서 살고 두분다 일을 새벽 같이 나가셔서 거의 혼자 쓰는 느낌이에요 아주 아주 좋은 환경 <웃음> 그리고 방을 이렇게 찾으면서 문자를 돌렸잖아요 방도 보고 나서 이제 다른 집 보고 올게요 했는데 혹시나 기다리실까봐 그래도, 어디서 제가 봤는데, 알려, 알려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문자 보냈죠. 혹시나 기다리실까봐. 물론 돈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릴 의문은 없지만, 그래도, 방잘 받고, 연락 주고받고 했으니까, 이제, 다른 방 계약했다고, 이제, 알려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알려드리니까, 다들, 훈훈해서, <웃음> 이게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하여 이 집을 이제 월 비자 끝날 때까지는 살겠죠. 이제 월 비자 끝나고 스폰서로 바뀌면은 그때는 또 멜번으로 이사할 것 같긴 한데 월 기간 안에 멜번을 못 가게 된게 조금 아쉬워요. 원래 지금쯤이면 이 집으로 이사오는 게 아니라 멜번으로 가서 멜번 집을 구해 구하는 게 맞는 건데 아 멜번을 못간게 너무 아쉬워요. 스폰서 비자를 꼭 받아서. 바드맨 무조건 멜번을 갈거고 만약에 스폰서비자를 못 받는다고 하면 여행으로 가야겠죠 <웃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짐이 캐리어 두개로 해결이 안되는 짐이어서 어떻게 해야되나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어 제가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롤 하면서 알게된 형 한분이 계신데 그 형이 차로 친히 옮겨준다 그래가지고 큰 도움 받았죠. 아, 역시 호주에 오면은 차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사를 할 때도 편하고, 놀러 가기도 좋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호주의 풍경을 좀 담고 싶어서 드론에 욕심이 조금 가더라고요. 드론을 하나 장난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돈은 없어가지고 바로 사진 못하겠지만 <웃음> 한 2월달? 한 2월 말쯤에는 살 돈까지 모을 것 같아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15불짜리 집을 산다고 하니까 다들 어 그거 유지는 되겠냐 그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막 다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집이 그 가격만큼 퀄리티가 좋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게다가 저는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서 집에서 뭐 잠만 잘게 아니잖아요 저는 일도 하고 좀 생활하는 시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있다 보니 집에 조금 투자를 하는 편이고 담배를 끊으니까 생각이 다들 바뀌어요. 만약에 내가 160불짜리 집을 살고 있었는데 담배 한 값이 막 30불, 40불 하니까 비슷한 거예요. 담배만 안 피면은 그만큼의 집을 살수 있는 돈이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금연하고 나서 어 담배값이 비싸다 보니까 담배를 안 폈을 때 단기간 끊는다고 해도 그 쌓이는 돈이 느껴져요 담배를 필 때랑 안필 때랑 담배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여, 한국에서 담배 한 보루씩 피는 게여기선 한갑 가격이니까 한국에서는 담배값이 싸다 보니까 뭐 한갑 한두갑 안 피면은 뭐 티도 안 나잖아요 만원 정도 근데 여기는 한갑을 안 펴버리면은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거의 뭐 담배만 끊으면 이득인 것 같아요 이제 술만 끊으면 되는데 술도 그렇게 자주 먹다가 요즘에는 그냥 주말에만 잠깐 평일은 안 먹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